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 알려줄게. 아, 장난치는 거 아니고, 일단은 이것부터 받아들이고 가야 돼. 남자애는 벽이 있어. 바이 아플래. 우리도 실버 본지당연이 다이아는 얼굴 잘생기고 좋은 사람. 실버는 흔히 말하는 흥남. 10월 31일 날 얼굴을 공개하지만 제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저조한 편입니다. 브론즈야, 얼굴이 좀 저조한 편이라. 근데 왜 나는 여자들이 그리지 않나 브론즈에서도 갭이 나뉜다고. 제 하.. 얼굴 못생겨서 기죽었나? 돈 없어서 기죽은 돈 없고 얼굴 좀 박살나도 좀이헤리좀 뻗해 스윙스 형이 말했잖아 내가 나를 믿는데 자신감을 가지는데 왜 이유가 필요하냐고 내 말들을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바깥에 나가볼게요 내가 먼저 해볼게 언제까지 안 할래? 언제까지 이불 속에 있을래? Bien